자기야 자기야 이제 그만 일어나 응? 지금 자기 계속 5분만 5분만 한게몇 번째인 줄 알아요? 지금 안 일어나면 진짜 완전 늦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좀 일어나봐 어구 피곤해 겠어. 그래도 자기야 좀 있나 봐. 응? 자기 o I don't know 나 h a t to do. I d o 는 t k n 는 w w h a 왜이렇게 잠이 많아가지고? 잠이랑 이워서좀 이겨봐, 응? 자기야. 눈 봐.. 어떻게 꿈칠꿈칠거리는데 눈이 안떠지지아너왜 이렇게 귀여워? 못살겠다.. 그럼 내가 뽀뽀해줄까? 뭐야.. 야.. 뽀뽀해도 꿈쩍 하나 안하냐? 그러면.. 내가 얼굴에 침다 발라놓는다 일어날 때까지? <웃음> 어때? 침 냄새 나지? 빨리 씻어. <웃음> 야. 일어나진 않고 더 해달라는 게 말이 돼, 지금? 일어나라고 뽀뽀 더 해주면 일어난다고? <웃음> 진짜 뽀뽀 귀신 아니랄까봐 뽀뽀만 해주면 이렇게 좋아하지 알았어 그럼 내가 뽀뽀 더 해줄 테니까 뽀뽀 다 해주면 일어나야 돼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 많이 해주면 되잖아 일단, 동글동글한 이마에 한번. 오른쪽 눈에도. 왼쪽 눈에도. 이쁘장하게 잘생긴 코에도. 그리고, 오른쪽 뺨. 왼쪽 뺨. 그리고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. 입술에도. 뽀뽀해줄게 <웃음> 뽀뽀 다 해줬으니까 이제 눈좀 떠보지? 그리고 드디어 눈 떴어. 아이 귀여워 진짜. 야너왜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쁘냐? 진짜 이거 반칙 아니야? 이렇게 이쁘면 내가 너 어떻게 밖에 내보네 걱정돼가지고 오늘 같이 나갈까? 그냥 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할게 <웃음> 잠자고 일어나는 모습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디 못 보내겠어 <웃음> 어.. 귀여워 맨날 맨날 내 앞에서 눈 떠라 알았지? 내가 맨날 맨날 깨워줄게 <웃음> 맨날 맨날 뽀뽀로 깨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<웃음> 이제 진짜로 씻자 응? 씻고 와 나는 자기 씻은 다음에 씻을게요 자기 씻을 동안 과일 잘라놓을 테니까 그거 먹고 나가, 알았지? 응. 씻기 전에 나한 번만 꽉 안아주고 가요. 응응. 응. 어, 좋아. 음, 깨워놨는데 다시 자기랑 뒹굴거리면서 자고 싶다. 그럼 안되겠지? 진짜 내 욕심이겠지? 아안얼가 욕심부리기 전에 욕심부려서 자기 못 나가게 하기 전에 빨리 씻어 휴 빨리 씻고 나와요